그날 이후 레벨은 85레벨을 찍게 되었구요 트럭은 95만 트럭입니다 이제 100만 트럭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 영상 봤듯이 별자리를 먼저 맞추게 되었구요 그 후로는 아직 별자리 손본건 없습니다 이렇게 4세트까지 맞춘게 지금 전부구요 나중에 5세트를 이제 슬슬 맞춰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8 4렙이 되면서 악마토벌 북부 지역을 드디어 이제 돌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400개까지 모았던 거 지금 조금씩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면서, 어 원래 같으면은 120만인가? 140만 투력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법서 파란 색깔을 얻는데, 어 아직 투력이 낮기 때문에 마법서 파란 색까지는 못 갔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돌아줍니다. 흰색깔, 일반, 고급 해가지고해서 여기 마법서 있거든요 어, 아티팩트의 마법서 이렇게 치시면은 확인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1강부터 12강까지 넣는 그 수집이 있어요 당연히 일반 고급은 터지지 않고요 하지만 마법서 자체가 주문서 얻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강화가 조금 힘들 겁니다 지금 아까 40개인가 써가지고 6강짜리 세트밖에 만들지 못했고요 이제 6강부터 12강까지 여기 세트들 넣어야 되거든요 어 아직 여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주문서가 부족해서 못 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잠재롭게만 그냥 싹다 넣어버렸고요 레벨도 이제 93레벨? 의지 64레벨?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도 100레벨 각각 찍게 되면은 어느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이템 수집도 아직 일반 여기 낮은 레벨도 아직 다 못했는데 아 이거 조금 귀찮게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원하는 템이 안 뜨니까 빨리 더안 채워지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창고 대방출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은 뭐 심판자의 마성교약 22개가 하다보니까 모였어요 그리고 황혼의 마석 정수 20개. 아, 아마 20개로는 아마 좀 제작이 힘들 것 같고, 징벌자의 마석 무약도 3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트럭을 빨리 찍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사용해볼까 생각하는데, 어, 실제로 에티라크 계속 꾸준히 하실 분들은 세개를 쓰는 건좀 아쉽습니다 이벤트로 이렇게 가끔 모으다 보면 은한 7개, 9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개부터 바뀌게 되는 바말론 위에 바말론 윗부분 전설 을 만들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세개짜리로 벌써 바꾸기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100만 투력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사용할 거고요 두 가지를 사용해보고 자또 870개 365개가 모였죠 이것도 오늘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그 채울 수 있을지 일단 아이템은 뭐 이렇게 밖에 바꿀 게 없네요 자 그리고 흔적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몬스터 조사 보면은 어 기본으로 조서다 이게 맥스가 찍혀 있을 겁니다 이 맥스 상태에서 사냥을 하면은 이 흔적이 또 이제 계속 쌓이거든요 이 흔적을 바꿔주셔서 위쪽 못가는 내가 사냥을 못하는 지역에 흔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때까지 사냥한거 다 바꿔가지고 어디를 올릴거냐 망각계산망각계산 붕괴까지 뭐 일반 얻었고 지금 망각계산이 1번부터 딱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찰나나 망각계산 흔적 166개를 받았고요 이걸 먼저 써서 한번 전투력 얼마나 올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드도 뭐 나오긴 했는데 아1번이 많이 줘야 되는 아, 아쉽지만 1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고급까지 들어가서 아 투력 160 올라갔네요 야 이거 각각 1단계를 못 채웠냐 이거를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런식으로 어 못가든지 1단계를 완료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느냐 그 다음 흔적 교환은 여기 상점 오셔가지고 바로 파멸의 화산 여기 보시면은 제커스 화산말고 자 아, 여기 있네요. 파멸의 화산 등급은 여기 영웅등급짜리 상자 고급에서 영웅등급입니다 왜 파멸의 화산을 먼저 하느냐 이게 맵이 리뉴얼되면서 어, 이전에 사라졌던 맵이 파멸의 화산으로 몬스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아요 특수 네임드 개수도 많고 일반 네임드도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정해등급도 몰리게 뭐 되면서 개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파멸의 화산 자체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파멸의 화산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순위로 할거는 다른지역들 이런거 다른지역들 1단계 채울 수 있으면 1단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맥스를 찍는게 아니고 파멸의 화산을 먼저 맥스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석교환자 지금 정수로는 여기까지밖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설 제작도 22개가 있으니까 아, 브로카이스. 브로카이스 한 개를 지금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12개니까 브로카이스로 바꾸면 10개가 남네요. 10개로는 오, 루트클까지. 보자. 전에 바꾼 두개 바꿨죠? 아직 빈거못 채웠습니다. 요빈 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마력 핵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요빈게좀 큰가? 요빈거 때문에 지금 트럭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 이거 왜 일반이야? 아 여기도 빈자리였구나 음... 일단은 브로카스 이한개자 10개 남죠? 어, 된다 된다 디눅스 두개 됩니다 그러면은 디눅스도 전설 마석으로 바꿉시다 저번하고 똑같이 힘, 공격력과 명중 올라가는 쪽이랑 치명타 쪽 여기 두개 바꾸고 브로카스 이한개 바꾸고 요렇게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설 마석 재상에 브로카스 이 먼저 바꾸고 디녹스 공격력 쪽그 다음 치명타 쪽 아주 깔끔하게 다 썼습니다. 자, 장착하고 나서 한번 기존 대비 얼마나 오르는지 보도록 할게요. 계산 결과는 전투력 7730이 증가했습니다. 어, 단위가 이제 96만 3천까지 왔고요. 4만 정도 더 올려야 되는데 이 4만 투력이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템 수집으로 자 우선은 오늘치 두개짜리 봐서 요거를 이제 또 수집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고급은 일단 먼저 하나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자 요거 두개 어디에다 먼저 넣을지 일단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보니까 일반은 여기 두 개만 넣으면은 방어력 10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두 개를 먼저 맞춰야겠죠 다음은 희귀등급인데 바로 완성되는 거는 여기 치명타 챙기는 거 여기가 완성되는데 한번 순서대로 봅시다 어, 뭐야 1번 파르비니아가 아 아직 안했구나 순서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아마 바말론이 다 있을겁니다 어 일반 추가 다 찍었고 보스급맞기라서 제가 먼저 안찍는것 같네요 지금 그럼 아까 허상 자리가 두개 남았던거 요거 요거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요는 1번, 1번짜리네 번 1번 그러면은 허상의 1번 순서대로 내가 찍고 있으니까 시계방향대로 완성해서 610 챙겼구요 자 디노트 루스칼입니다. 뭐 저거는 방어력 10이니까 20 정도 오르겠네요. 20 올랐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장착하는이 루스칼 라인 여기 지금 일반 받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빨리 희귀 등급 받아야겠는데? 저기를 왜 내가 저혀 모르고 있었지? 자 그리고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소집 한번 쳐봅시다. 바로 그러면 아이템 수집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외 해제하면은 얘가 수집으로 넣을 수 있는거 다 뜨거든요 자 무기방어구 쪽은 이게 생각보다 완성이 좀잘 됩니다 특히 한 개짜리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장신구 이번엔 장신구 위주로 먼저 넣어볼게요 영웅등급은 뭘 넣지? 보자... 여기만 넣는데 그래서 150개 들어가네 가지고 있는 거는 365개 오 괜찮은데? 명중 치명, 어, 이거 옵션이 괜찮다. 요거 하나 챙기고요. 와, 1600 올라가네요. 각 세트별로 저런 거 하나 챙겨야겠다. 아, 지쿠스 거는 뭔가 다 애매하네. 일단은 공격력, PV, 방어 무지 피해도 있네요. 지쿠스 챙기고. 65개 남네. 자, 65개는 지금 넣어서 바로 완성될 게 없으니까, 완성될 게 없네. 요런 선택, 선택 순간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잘 보셔서 맞추시길 바라고요 아, 이거 아깝다. 5만 더 있으면 30장 맞추는데. 어 아, 일단 지금 챙길 수 있는 게, 아, 여기 브렐란에서 있었네. 공격력 합시다. 공격력, 치명타, 치명타 저항. 아, 있었네, 있었네. 오케이. 여기서 493. 확실히 챙겼고요 이제 희귀에서 챙겨봅시다. 자, 아, 여기 9분에 영광, 이거 등급도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없단 말이야. 여공처럼 등급이 놔두면 참 편할텐데 영광은 안찍습니다 영광은 올리기 쉽거든요 1 0강까지 내가 공격력 위주로 먼저 넣도록 할게요 공격력 쪽이면서 완성되는거 특히 요런거 생명력 정신력 방어력 요런거는 빠르게 맞춰줍니다 전투력에 마디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은 완성되는거 여기 완성되는 라인 그냥 다 넣겠습니다 아, 여기, 이 라인, 딱딱 찍어야겠네? 자, 여기 라인. 명예, 여기좀 여기부터 명예죠, 지금. 갑니다. 공격력. 팀원터 찍고, 이것도 공격력. 이것도 공격력. 약1 3 0 0 0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다시. 다시 또 사냥을 가서 아이템 수집할 거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